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 켈트 민족의 문화, 로버예요. 상징적인,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제이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게 고인돌. 우리나라가 전세계 고인돌의 50%가 우리나라에서 발굴이 되는데, 그 고인돌이, 영국에도 있는 게, 그게 이제 헨지스톤이라고 유명한 그 돌이, 고인돌이 붙어서 붙어서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돌도, 고인들도새기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뜻하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가 이거는 우리나라 옛날 제사장이 제사장이 나오는 건데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흉악하게 안 나와 요 멋있게 디자인돼서 나오는 거죠.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갖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거울이야. 숭실대 박물관에 있는 거울이에요. 제그 뒤에로 보여주게 태양을 비춰. 거울이 태양을 반사시켜 여기 권위를 나타내요. 태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박거세가 알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도 있는데 인디언들이 깃에다뭘 달아요? 새 털을 독수리 털이나 털을 머리에다 꽂고 용사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람들 용맹하게 싸운다고 이상의 세계를 두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거 갖고 놀면 싫어해. 이거는 용사들만 쓰는 명예스러운 거거든요. 깃털을 다는 거. 요게그 아까 동 거울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걸 세밀하게 다 조형을 한 거예요. 이걸 재현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지금 시대도 이게 BC 200 BC 2000년 천년 전 때에 제사장이 여기다 걸고 쓰는 그동 거울인데 이 하나 하나 돌기 하나둘 셋네 하나둘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 의미가 다 있어요. 의미가 다 있어요. 이것이 세계 응. 있는 것도 있어. 이게 세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 이거 이 뒷판이 번쩍번쩍하는 태양을 반사하는 반사판이고, 요거를 제사장이 이렇게 썼던 거고. 막 손. 이게 그 캐스족이 살고 있는 옛날에 이제 그걸 재현해놓는 거예요 집을. 여기도 이제 그 캐스족이 죠. 점도 캐스족 문양이에요 이게. 점도 캐스족 문양이고. 이 자료 다 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거기 칼집에서 나오는 것들.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항상 3이라고 하는 숫자에 상당히 그 철학의 의미를 두고 이것도 하나, 둘, 셋. 돌기를 항상 세 개. 텔트적거예요 죄지를 말할 때. 우리 그 미국의 그 저기 아파치 헬기. 그 다음에 시누쿠. 시누쿠라는 헬기가 있어요. 양쪽으로 우리 옛날에 88올림픽 때그 타워 허닥 사고 난 그게 시누쿠 그것도 신우크인데 그것도 인디언 부족 이름이에요. 아파치도 그. 렇고 토마호크, 토마는 도끼를 말하는 건데, 토마호크도 마찬가지고 인디언 부족 이름일때 그래서 인디언들이 되게 싫어해. 왜냐면 백인들이 자기들을 고향을다 쫓아내놓고, 무기 이름을, 자기 부족 이름을 쓰니까 엄청 기분 나빠해. 그래서 요게 또뭐디비션 하나인데. 아무튼 읽어서 나온 건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동서가 부딪히